<웃음> 자 이제 더운데 더운데 오늘은 정말로 공부 안해보자 <웃음> 정말로 공부 안해보자 공부 안 해. 공부가 제일 재밌다 더운 나라 자이 상담하는데 자, 자꾸 지금 문제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그 사주 명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푸르, 같이 사고를 하면 절대로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인데 내 사주만 내놔놓고 한 맞춰봐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 푼다고 그랬다. 그지 푸지 마라 겠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 첫 번째, 생년월일 시, 그지두 번째는 뭐죠 남자, 여자. 응? 세 번째는 뭐라고 했고? 문제라고 그랬다 그치? 음, 문제가 있다 하면 이때 나이가 있는 거야 나이 문제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아기, 조금 크게 되면 우리는 푸는게 재능 조금 크게 되면 공부, 조금 지나면 진로, 조금 지나면 대학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지역, 그 다음에 장사, 사업, 재산, 도움, 부동산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운명수대로 이 나이별로 어떻게든 부동산도 생각해봐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아파트 결혼하에 우인대 아파트 어, 40이 됐을 때 아파트 50이 됐을 때 아파트 산다고 가정해도 그 시기가 처음보다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이거 푼다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안돼 그렇게 월짐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어떻게 해? 이것이 딱 정해져야 돼 자 이런 나이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운명수에 따라서 우리가 풀릴 수 있는 거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르다 했더니 운명수 운명수가 사주가 같아하더라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운명이정해졌을 때는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모르겠다 하는 거. 그는 답이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공부하는 거. 자 왜? 점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수 나눠놓고 운명구부터 이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는 4번부터 우리가 36번까지 운명수가 있다면 이 사람이 나이가 딱 정해져야 돼. 그리고 그의 문제가 똑같았을 때이 운명수제로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지금 한 공부하는 거야. 그치? 어떻게 보겠 운명부터 작용하는 것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은 중간에 오다가 삼자도 걸리게 되고 운명주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되고 내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주입식으로 이것을 풀면 어떻게 지축을 때까지 그의도다 어려오는 거야. 그래서 수리 사주가 엄매나이 원리만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풀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을 설명을 못 해도 그거는 원리만 원리만 알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풀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런데 자꾸 그 동안에 우리는 책에 놓게 되면 책을 많이 읽었을 거야만. 분명히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책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책 속에 뭔가 전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책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은 뭐 공망살이 들고 이런 사람은 하계살이 들고 이런 것이 있다고 이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그 부질없는 거그책 때문에 그 망한 거야 지금 사고가 이 사고를 딱 벗어버려요 왜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주가 똑같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이 살겠나? 절대로 안 산다 이 말이야 그 사고를 내가 벗으라는 거지 이유가 그거야 이. 그 사고를 못 벗게 되게 되면 되게 풀리기 하며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똑같은 이, 이런 시간만 끌게 되는 거 거야. 지금 그 사고 때문에 이 교육시간이 엄청나게 다른 거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담을 상담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 무슨 얘기지? 그러면 나이를, 무조건 나이를 딱 정해보는 거야. 어? 남자와 여자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남자라고 하나 하고, 그치? 자, 그러면, 남자, 한 가지만 딱 해보자. 이 주민번호가 쭉 다리에 있으니까, 그걸 다풀 자, 남자, 만한 살. 자, 이 사람이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 아파트 한채더 살까? 부동산 말, 부동산 해볼까? 부동산 사면 좋겠나 안 사면 좋겠나? 이갖고다 해보자. 그게 되겠나? 그러면 좀더 다르겠지. 그만 음, 남자 중에서 남자 인사가 다르다 이때 그치 남자 중에서 만한 살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부동산 사는 부동산에 관련돼 갖고 자기의 돌아오는 운들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그런데 <웃음> 이 수없이 많은 질문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노트에 적냐 말이야 적을 수가 없죠 책으로 만들 수도 없어 그것을 다 적을라 해도 그거는 죽고 봐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못해 그래서 원리만 하게 되면 그것을 찾아가는 기법을 지금 배우는 거야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우리 해을때 4번 한번 보자 그렇지? 이랬을 때 우리는 뭐,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 사까 말까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네가 운명이 뭐고, 성격이 뭐고, 뭐 이런 거반대필요하노만한살다 살았는데. 니네 진로가 어떻고,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상담 말로 받으러 오는데. 그치? 이 사람인데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사람은 부동산 사도 되겠나? 안 사도 되겠나? 안 사는 게 좋겠나? 사는 게 좋겠나? 요것뿐, 요것뿐이야. 단지 거기에 뭐가 있느냐 대출을 해 가지고 살 것이냐 자기 돈으로 주고 살 것이냐 자기 돈으로 살 것이냐 대출을 주고 살 것인가 이런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트가 있어 갖고 부동산 사는 거 하고 아파트가 없어서 사는 거 하고 다르겠지 또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두, 개, 두 개를 두개 놓고 보는 거야 자 아파트 없는데 아파트 사고 싶다 하는 거 하고 아파트 있는데 또 아파트 사고 싶다 는거 그지? 사고 싶다는 거. 그럼, 이게, 자기 돈으로, 있는 돈으로 사는 거하고, 대출을 해서 사는 거하고, 다르겠지? 그러면, 이한 개만 해도, 이게 복잡한데, 여기, 막뭐 성격이 어떻고, 찍을 수가 어떻고, 이런,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거뭐 때문에 얘기하나? 그게 하다 보니까, 점쟁이 한 마리 없으니까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지 그러면 우리는 4번 한번 보자 남자 4번이니까 어디 가겠노 자 남자 4번이니까 이렇게 됐지 만한살이면어때 찍어봐. 여기 잖아 그럼 이 사람은 여기다 그지 그지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거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노 사도 되겠다 했다 그지 사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가 살라고 사는 것은 다음에 이렇게 쭈그러지, 쭈그러지 오더라도 관계없어. 다음에 올라가고 팔아먹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한참 동안,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3년, 6년, 6년, 7년 동안이, 7년 뒤에 뭐 팔든지 말든지 할 사람 같으면 살아 하겠지? 그렇게 상담할 거에요. 그러나 그 줄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면 안 돼! 이럴 거잖아. 맞나요? 이해되나? 묻고자 하는 거에 그런 여건들 보고 상담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사람이 목적이 뭔지 알고 우리가 상담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고 상담해 줘요. 그러나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아파트가 없어갖고 아파트 사고 싶어. 그러면 100% 사는 거야. 아보지 사는데면 지 사는 집에 사는데 시세가 떨어지면 내 시세 떨어지면 지 시세도 떨어지는 거야 이? 그쵸? 그럼 그이한 문제 간단한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웃음> 운명수 사본에 대해서 몽땅 다 태어나서부터 81살까지 크게 일어나면 인생 만사를 다그 교육한다 그건 불가능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 <웃음> 이거 잘, 잘 그게 지금 어디든 책을, 네. 네. 책을 너무 많이 반 거야 사주명리 책을 너무 많이 반 거야 그게 나오기이 사람은 사주 이런 사일 때는 이것이다 그런데 애때 무슨 필요하고 애때 어른때 종각 때 나이 들어서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맞나 이 말이야 그것이 학문적으로 오류라는 거다 그 사고 때문에 지금 못푸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사고가 자꾸 남아 있으니까 올 때마다 지금 반복하는 질문이야, 그게. 우리가 상당법을 내가 가르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자꾸 그 물이 꽉차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여기서 보자. 41살이 여기 왔다, 그제? 41살이 왔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아파트 없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싶다뭐 무조건 사라는 거야. 이때는 자기가 인연이 되는, 인연이 되는 이런 아파트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인데 별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또 살까? 사도 돼. 그런데 이 아파트를 언제 팔아먹을 것인가? 한 7년 뒤에, 8년 뒤에 팔것 같으면 사고, 뭐 3, 4년 뒤에 조금 오르면 팔아먹겠다 하면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거 망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주고 살까? 응? 자기 돈으로 주고 샀을 때는 뭐망하면안 팔면 되는 거야 7, 8년 뒤에 그치? 그럼 대출해서 사면 어떻게? 이 사람 망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먼저 동그라미 친한 줄 알기는 않아? 응. 어디 고위에 별표해 한 거야? 고시쯤에 별표한 걸래. 응. 응? 예, 이 사람은 나이잖아 나이 네? 나이. 네, 예, 예, 나이잖아요. 그 어형원이 가는 나이다 이말이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거야. 저게 놓 나이 때문에 지금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 당연히지 이 시점에 예. 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런 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돼 갖고 앞으로 이것을 여기서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잘 가고 결정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야. 문제겠지. 그러니까, 어만 질문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답이 없는 그 질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4번을 했지? 그 너무 5분부터 하려면 안 되고, 이제 6번 해보자, 6번. 이게 있으니까, 4번 했으니까, 우리 7번 해보자, 7번. 그렇게 7번 하게 되면 여기잖아, 그지? 이런식으로 됐다 자 여기 왔다 그지 이때 이 사람인데 이게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할까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나 무조건 하지 말아야겠지 그지 100% 하지 말지왜 평생군도 꼬르망탱이니고 해운도 꼬르망탱이니까 이사람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와갖고 장사할까 하면 어떻해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뭐 망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트 사까 하게 되면, 아파트야, 사든 안 사든, 이렇게 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따이때 이따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 사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내 네, 아파트 사까요?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내일에 사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상담을. 그렇게 갈 때마다, 나이 때마다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거를 나이 때마다 내가 다 설명을 어떻게 해주나 말이야 뭐한다이 말이야 그래서 논리만 갖고 내가 풀어야 되는데 자꾸 책으로 외우려고 생각 거야. 지금까지 명리들이 전부터명리 배운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냥 이렇게 나중에 꼬치꼬치 물으면 다 못한다 이 말이야 왜그랬냐고 물어보면 다 못하는 거야 이유가 원인이 없어 뭐 책으로 외워갖고 대충 해갖고뭐 던지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지껏 사도 안되고 넘고 사도 안되는거야 이거, 그지? 맞지? 자 그러면 구분이 한번 보자 구분이 왔다고 한 해보자 이리 왔을 때 여기다 그지이 사람은 어딜까? 이 응? 사람은 좀 이따가 사야죠 좀 이따가 사기는 뭘 사? 이 사람 사면 망하는건데 지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게 사봐야 꼬르망탱이야 지도 주고 사면 모르지만 빈 대출냈다 하면 이거는 별로 망한거야 왜? 평생군도 꼬르망탱이 해운도 꼬르망탱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10번. 10번이냐에 따라서 형세문과 음. 용에 따라서 그러면 그 돈을 수가 안 사야 될 사람이 정해지기도 하겠네요 안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 뭐, 살 자기가 살 그, 살 사람 그 있을 때안 예. 사야 될 사람이 있고 예. 사도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 예. 또 사도 돼야 될 사람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투기를 하는 사람이 만일 내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 돈에 대해서 제복이 없는 사람은 하면 안돼 사업도 안돼 사업을 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이 온다 운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그만하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조그만하게 그러면 이나이대이 운명 번호가 오는 그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11번이 왔다. 이래 보자. 이런 사람이 왔다. 이 시기에 왔다. 왔다고 해보자. 만한 살이 그제 만세 시에 왔다. 이 동시에 왔다고 생각해보자. 이 동시에 왔다고 이 사람인데는 살아야겠나 말해야겠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평생운이 만한 네? 살이 아니고 평생운이 어? 최소한으로 50살이 넘어가야 운이 풀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평생 운이 50살이 넘어가야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한살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쫄다 많은 거야. 남들 돈 있으면 지도도 뭐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네, 네. 네. 네. <웃음> 아예 하지 마라 그래요?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아... 지돈 갖고 해도 안 돼. 아, 자기 돈 갖고 있죠? 응. 어. 그거는, 우리 부업장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고, 여기는 삼자가딱 걸려있는데, 지가 될게뭐 있겠노? 음. 지금 주기를, 내가 가르치지만은, 주기를 주기. 공부를 안거다 주기를 공부 안 한다. 주기 해석한, 그 주기 해석하는 것을 안 하고, 그림을 안 그려오잖아. 숙제를 갖다 해오라고, 그만큼 해도. 안해오잖아 지금 봐라. 아니그 답이 뻔하죠.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금방 이 금방 숙제 안 하면, 공부가. 공부가 끝나고 나게 되면 상담 실력이 이만큼 차이 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그대로 표출되잖아, 그대로. 거기 삼, 제에다가 이 사람은 업장이 불이야. 돈을 깨물지, 이게. 그러면 돈을 깨물 짓에 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거 막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럼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망할지, 돈을 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치? 그것은 좀덜 하겠지만, 이 사람은 돈으로 망할 사람이란 말이야. 그 돈으로 망할 사람이 어디서도 없을까? 이거 내네 11분에 했다. 그치? 그치, 그뭐 그렇게, 이거, 그 기분이야. 에이. 아니, 가 팔곡? 팔곡에 팔 번에 줬어. 팔복이서? 팔이 아니지. 이거는 팔 업에 있잖아. 팔업안 좋은 거는 팔 업에 있잖아. 업이 불라했잖아 업이. 아직 보정 그 세제가다안 된다. 정말로. <웃음> <웃음> 봐라 숙제. 아, 팔업에. 팔업이 부니까안 좋은 것은 업장에 있댔잖아. 그렇게 지금 그런 개념이 지금 좀 부족하니까 자꾸 아, 네. 묻는 거는. 상담하는 것을 묻고, 기초는 자꾸 지금 반복을 계속 해도 되지만, 반복을 확실하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문제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이거 봐라. 답이 뽀뽀프도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업장의 부가 때문에 이 시기가 지삼재기간이고, 사상 최대로 안 좋은 시기에 망할 시점에 딱 와있는데, 이 사람은 뭐 부동산 투기하랄게? 부동산 투기하다가 빚 내갖고 하다가 이게 되면 쫄딱 망하든지 너무 돈 빌리갖고 하게 되면 자식 잘못하면 교도소 가든지 하는데 이 말이야. 응, 어 하고만 돼모르는거 모른 게. 13번 자 그러면 뭐 13번 해보자. 13번은 또 누구? 배년수씨가 13번이야, 21번이야. 누구? 누구? 대구 대구 부동산 하시는. 어, 13, 13번에, 13번이니까 3번이네. 그치, 몇 살이라고? 60. 62년생, 0 6 아니, 51년생 같으면6 6 6 5 6 6 66살, 6 66? 6 6 6이여6살 66살, 이6살 66살, 이동살 자, 그도 괜찮네요. 그러면은. 어,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좀 낫지? 자, 예를 들어갖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하면서 그 업종에 대한 개념은 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업종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자, 예를 들게 되면 경기 좋을 때, 경기 좋을 때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잘 되겠나? 집장 살 부동산. 그렇게 경기 좋을 때는 집장 산 부동산 잘하는 사람 돈 갖고 어떻게 좀 잘게 인용, 응용, 응용해 갖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좀큰 사람들이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돼. 그런데 경기가 없을 때는 어떡하? 막 팔라고 내, 내놓는 거기 때문에. 내게 파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런 데는.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나? 잔잔한 게 그렇게 돈, 그 자기가 재력이 없어 갖고 산거 놓으더라도 자기가 사갖고 팔수 있는 처지 못되고 자기가 엉성히 단순하게 중계만 한다고 한다면 경기 안 좋을 때 훨씬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한 관점. 입니다 만약 21번이라면 시를 낮인지 밤인지 몰라서 21번 남자. 다 13번에서 아니 13번이나 21번 이건 똑같은데 뭐 이건 아마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지 자그 다음에 우리 막 찍어봐 몇번몇번 몇 번? 22번 한번 해볼까 아, 22번 하면 안되고 번 아까 했으니까 18번 18번 한번 해볼까 자 18번 해보자 자이 사람은 이때 사야 되겠나 사야 되겠다몇 살? 아, 이거 해놨잖아, 만한 아, 살. 아, 마한 살. 사고 같은 몰라도 투자 목적으로는 아니지. 사기는뭘 사? 아, 이이때는사 사지 사지도 말을 했잖아. 자기 사는 집도 사지 말해. 아, 그래도 꼭 사야 될 때고 그래도 조금 위험한 시기로 들어가는 거. 이때는 어떻게 빚내 갖고는 대출 해갖고는 절대 사지 말했지. 자, 25분 해볼까? 24분 해볼까? 부동산 말고 다른 걸로 가면 안 돼? 먹여는 법은? 알파벳. 21번. 이 사람 21번. 21번. 21번. 21번. 에, 예? 에 음. 예? 요새 제 문제점이 뭐야? 에로사. 그러면 이거 갖고 지금 풀기네 헷갈리 갖고 안 되겠고 이 단계는 지금 안 없고 음. 그 음. 아는 음. 거 이해를 안 된다. 안 어, 아니, 가지고. 위에는 가요 어떻게 지금 방식으로 하는지 위에는 가요. 간다는 것도 음. 그러면 있는 이게 거. 이 교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잠깐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덤벙으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기 여섯 그 저기 개를다 써갖고 삼초로 7, 8을 써서 이사람이 문제 왔을 때는 접목을 해서 어떻게 가는, 푸는 방법을 그게 중요하지 이걸 해줘도 아무 영향가 없어요, 몰라요 아이, 그러니까 그게... 가고 될 문제가 아니요 지금... 가장 기본이안 돼있는데 저 멀리 가갖고 거기 지금 자꾸, 자꾸 바빠갖고 이? 사람이 바쁘고 자꾸 이렇게 기, 기본 것을 자꾸 내 반복해가면서 이제 풀어 는데그 일을 안 하는 거야. 참, 그렇게 사주나 봐. 사,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사주를, 정도 갖고 오갖고, 사주를 갖고 오갖고, 네, 갖고 사주를 갖고 갖고 내 갖고 온걸내 봐.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상담하러 아, 삼수 오늘 집하를 보러 가나 접목을 해서 가나그 방법을 가야지. 그 기초 단가 있는데 쿠팅 넘어가면 안, 왜냐면 안 돼. 왜냐하면 이론만 설명하고. 그 배운 거 삼사오육칠팔에 대한 이 이거 예시잖아요. 그걸 그거 어떻게 주목안하고 내용만 해주고 넘어가고 내용만 해주고 넘어가고 아그 내용이 좀금다그 주기와 내용 그걸 좀금도안돼 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기를 안 했어. 그렇게 볼까? 주기를 지금 연습을 안 했어. 그렇 대구 생년월일 앞으로 봐. 네 지금 서른아홉이고아홉아 서른 여덟이래 만으로. 만으로 서른여덟. 아 서른여덟 운명번호. 그생전으로만아어 생전불에 제가 그럼 천국. 기본 4월 13일. 양육이야 예, 예. 양육. 시간은 시간은 몰라요. 낮이겠죠낮이 낮이 아. <웃음> 아, <웃음> 아이, 배운 사람이 자꾸 그렇게. 그러 밤을 했으니까. 그, 낮이겠지밤이에렇게그 그래 가면 안 되고. 아, 이거 이거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해야, 해야 하는 것은 자꾸 빠뜨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지금 접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상담하러 갈때 지금 뭐가 궁금, 제일 궁금하다겠네,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자기 사업이, 사업하는 사람, 여자가. 이거 누수하는 여자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자, 그러 사업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세부적인까지 필요 없고. <웃음> 자 그러면 계산해 보자 5, 아유. 9, 10번, 자 10번, 18번 둘 중에 하나네 그지? 10번이나 18번이나 뭐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자왜 내가 10번으로 어 자, 작겠나 작은 이유가 뭐겠 <목소리> 아이, 주기는 <죽이는> 필요 없고, <목소리> 이 사람이 <목소리> 왜 낮과 밤을 지금 몰라서, 몰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보길래 왜그 뭐고, 뭐 눈썹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 사람이 왜 할까? 낮이 왜 맞을까? 이것을 우리가 푸는 거야. 낮과 밤을 모르잖아. <목소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해야되잖아 그 사람 모르는 사람 태반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빨리 내야 여기는 딱두 가지 유형이 있어 무엇 갖고 풀어내야 되는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는 내가 옆에서 자주 봤다 아니면 상담하러 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풀어나가는 거이 사람이 직업을 갖고 풀어나가는 거이두개 중에 한, 개가 있, 한 개를 가지고 풀어내야 돼 모르는데, 지도 모르는데. 그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질문하시지 말고 질문을 다 못하니까. <웃음> 내가 금방 했잖아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고 이 사람이 유형이 어떤 유행 유형 타입인지를 물어보고 하잖아. 그러면 10분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뭘까? 다르다, 이 말이야. 그 행동으로 보잖아. 10분일 경우에는 행동으로 어떻게? 해? 자본 이런거 자꾸 따지 말고 이이 이 사람이 시하고도도사는 음, 어. 에이 그게 시키가유형이랬잖아 <웃음> 유형. 유형. 유형 이 사람이 보면 꼼꼼한 것부터 고집은 나중에 먼저 겉으로 보기에는 꼼꼼한 그런 건잘안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말하고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심사숙고형이랬잖아 이거는 심사숙고형 이거는 어게야 들러리탈, 그렇잖아 그럼 이 사람이 고 바바바박 달보면 18번이고, 이 사람이 앉아갖고 차근차근히 하게 되면 10번이야. 그것이 10번이겠다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람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을 모를 때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풀지.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뭐가 고픈다고 그랬어요, 금방? 그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는 일이라 것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게 돼. 항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대충 나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돼 갖고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고 싶은 걸 자기가 여건만 된다 하면 계속 그쪽으로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아까 지뭐 내일 같은 거뭐 그런 거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 누가 하겠나 10분이 하겠나 18분이 하겠나? 그 그러니까 당연히 10분이 하겠지. 그러면 그것으로 판단 그러면 이거는 낮이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건 안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유전니까 자, 그러면 이런 죽이다. 자, 그러면 이게 서른여덟이다. 그치? 서른여덟이면 어떻게 해? 여기 와 있다. 그치? 그러면 평생은 한이진도와 있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상담해야지 지금 이 사람이 사업 문제로 왔다 이것도 뭔가 사업이 잘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으러 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심리가 어떤 심리가? 안되니까 안 왔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지가 해가지고 지금 될 때가 아니다 내일 모레면 망조가 되던 삼재, 삼재 타입 삼재 기간이잖아 삼재가 언제 온다 했어요? 삼재가 언제 오느냐고 삼절은 언제 오는가고? 평생운가 해운이 여기서 고비 와서 고비 와서. 좋아요. 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여기는 다 가가 주지. 아, 평생운이 여 밑에 있을 때, 평생운이 여 밑에 있을고 해운이 어떻게 여 고비의 시기에 왔을 때, 그것이 삼절이잖아. 그러면 주기마다 처 전혀 다르겠지 사람마다. 이? 그럼 이사람 내일 모레 상전데 좋아질 택이 없지 그럼 이때 이게 왔다 그제 그런데 이제 이, 내년에 이동수다 그럼 나는 상담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럴 때 이제 다른 데로 옮길까요 더 넓힐까요 바꿀까요 하고 물었겠지 다 질문 오는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렇게 물었을 거야 그러면 계속 했더라면 했지? 우리가 처음에이 사람이 이사람 나한테 지금 뭘 물어본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생년월일 그, 가니까 타로 가지고 나를 좀 봐주겠다 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러면 니 생일도 하면 좋았는데 가겠지. 그렇게. 이 사람은 타로도 좋아하겠지. 그렇게. 이게 그래서 낮이라는 거다. 네, 이. 타로 자, 이 사람이 두, 두 번째. 봐봐. 이. 자,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온 사람하고,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현재가 작년 정도 된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상담할 때는 좀더 다른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상담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10년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할 거라, 이 말이야. 그지 해야 될 거고.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자, 올해, 내년, 후년년, 한 3년 동안은 힘들 것이요. 그렇게 힘들 것이요. 그러면 경상금비를 모두 절감을 하고 어? 아껴 서고 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다 하게 되면 어떻게 시작현재가 얼마 안 됐다 하게 되면 오랫동안 했을 때 그렇다 시작현재가 없으면 이거 내년까지 처분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체압을 하면 정리해라는 거다 자 사람은 최종적으로 망할 때까지 버티다 보게 되면 고비의 시기 때버티다 보게 되면 기회의 시기에 오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작년에 시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웃음> 아, 작년에 했다 가면 프리미엄 주고 빨리 처분하고 빠져나와. 빠져나오세요. 힘들다 하고 작년하고 또 거는. 아, 힘든 거는 계속 해 오면서 이제 힘든 거 오랫동안 한 사람하고 2, 3년 동안 한 사람하고 다르잖아. 자, 이 사람이 작년 아니고 올해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 한 6개월 동안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처분하고 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6개월만 손해보면 되잖아. 병이 좀 들어갔더라도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책으로 글로 이렇게 설명하겠노 논리만을 푸는거지 논리만을 그렇게 논리는 안 배우고 답을 자꾸 답만 알려고 내는데 자꾸 이야기 했으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야 내가 안 가르쳐준 거 아무것도 없어 계산하는 방법 다 가르쳐준 거야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자주 놓고 실제 대비 풀어봐야 이해가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이, 이, 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게, 이, 이 사람이 사업이라고 딱 하면. 다른 거들 필요 없어. 저, 어디 가고, 뭐, 점지들을 하다 보게 되면, 니는 성격이 어떻고, 니는 뭐, 조상들이 어떻고, 니는 뭐, 이, 이거 하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가고 에? 뭐, 안 되면 뭐, 사고 난거 조심해라. 자꾸,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만 궁금한 거야. 나머지는 궁금한 거 없어.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성격이 좋고 나쁘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뒤에 이거 해놔 놓고 나는 어떡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나중에 이런 습격이라는 것이 이런 게 들었을 때 자, 내가 무슨 사업해 갖고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내가 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나?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그치? 또 바로 업장, 무조건 업장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자 우리 업장의 종류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 네가지 유행이 있다고 그랬대 그 팔업이 아니고 업장이라는 유행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문제를 야기 시킨 거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문제가 생긴 거 나는 아무것도 잘못했는데 어? 알지 못하는 이런 힘에 의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 거. 이런 유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업장이 뭘까? 사람. 이 사람이잖아. 인생의 짐이니까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을 어떻게? 나는 이것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야. 사람이. 나를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야기시킨 동기는 뭘까? 10분이라고 가정했다. 18분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람으로 얽혔으면 이 사람은 문제가 됐다 아 잘못.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성격이 어떤 타입을 했나? 심사숙고형에 우리는 어떻게? 응, 음, 꼬꼬, 다이, 고지만, 또 모지면 되여 욕이 사람을 잘못 반 거야. 이 사람인데 얽히는 거야 고르다, 고르다, 뭐 고른데? 응? 음, 음, 음, 누구 말 때는 석, 석, 고르다, 고르다, 어떻게 석은, 응, 음, <웃음> 요렇게, 요런 타입이야. 요럴 때 우리가 이제 성격이, 당신은 이런 성격이 고치야 돼요. 이런 성격은 앞으로 그 하면서 판단을 잘못했을 때 해야 된다. 판단을 잘못하고 이러겠지. 이럴 때 우리 성격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거할 때는 이 성격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은 이 주기 안에 들어있어요. 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랬을 때, 왜 이때 삼자라고 하면, 이제, 이제부터 문제, 여기까지 풀고 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이때 삼재다 했으니까 이 삼재 에? 나는 어떻게 넘길 것이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지 그럼 삼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사람에 얽혔을 때 어떻게 되면 조상이 얽혔을 때 어떤 때는 부부가 얽혔을 때 어떤 때는 돈으로 얽혔을 때 이런 것이 따라서 우리는 상담을 해 나가는 거잖아 저번에 이야기 했죠 그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꿈을 막 꾼다. 막 꿈에서 나는, 나는 도사 같아요. 뭐 해석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그 사람은 이때 당하면 어떻게 되겠노?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힘의 이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게 귀신, 조상들이, 조상의 힘, 조상들이 어떻게 해꾸질 하는 거야, 이때. 그때, 이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교에 미치가 있다든지, 기도를, 너무 쓸데없는 기도를 한다든지, 산에 가서 산 기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여는 딱이 시기에 뭔데? 뭐 아, 귀신 들릴 일이 딱맞춰가보 오는 거야. 그럼 귀신이 들리면 어떤 귀신이 붙겠노? 어떤 귀신이 붙겠노? 원기. 그렇게 원기가 붙더니, 다 설명했잖아, 네번제 이때는 원기가 붙는 거야. 그 원기면 사람을 갖다가 원한에 사가지고 어? 복사로 온 원기가 붙었는데 내 인데 좋은 게뭐 있겠노? 그러면 이 사람 이기식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일을 저지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원한을 사게 되는 거야 원한을. 나는 그래서 나는 또아야 되고 나는 원한을 사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우리는 뭐 풀었나 이 사람은. 사업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업만 푸는 거야 성격도 필요 없고 나머지 지가 갈 길이 뭐고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게 우리 참고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물어도 우리는 한참 동안 상담해 줘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상담해줬다 하더라도 응? 자 예를 들면 이 사람 보고 어떻게 니돈 네 많이 벌겠다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 내년에 망할지도 모르고 이? 그런 식으로 점을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망하고 망하고는 자, 내가 망 한다 하더라도 좋은 기인이 만나 갖고 기인의 운으로 갚부리면 나는 안망하는 거야. 응? 자, 태어날 때는 내 운명대로 태어났지만 살아갈 때는 내 운명대로 절대 살아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멋지지? 근데 저이 응. 원장님 말씀대로 응. 저한테 설명해 줄 때는 그야말로 초딩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원인이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해야 아, 아, 아 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데 지금 이 설명도 <웃음> 딱그 속에 다 있는 거야. 성격 나와주면 업장 걸리는 것도 못 찾아내고 네. 무슨 원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니까 지금 그게 있냐고. 그 공식에 해가지고 어떤 공식? 그 귀신 그 푸는 공식 있잖아요. 제가 다못해왔을때 거기서 나온거 아니에요 아기암기 뭐, 장비? 뭐 그렇게 그거는 어, 이제 조상키가영향을 줬을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때 어디가 나왔을때는 무게 이제 딱딱 다, 다, 다 나와야돼요 네, 네. 그렇게 만약에 내가 푸는거는 보자 말이야 이거는 쥐갖고 만 풀었어 이. 예, 예, 주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갖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벌써 이거는 이거는 어떤 길로 가야되는지 어디서 놓을까 네가 지금 질문하는거에요 왜 지금 예. 어? 아, 치바라, 치바라. 우리 이게 발감문의 재능에 그 이제 문 그거 있잖아, 그뭐손 똑같이 하고 아들 그아그것 때문에 이거딱 찍었잖아. 이게 안 되고 삼소로 을다 적어놓고 얘는 0번이니까발감문에서이게젊은그 공부하면 그 공부하면 또 그걸 지금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원점 그걸. 또바라지 아니에요. 저번에 봤잖아. 그거는. 반해어왜안 반해요? 반했게 나왔어. 왜 반해요? <웃음> 저번에 반했네. <웃음> 그걸 다배웠다 그거 하지마좀 했잖아. 반해 아니 왜냐면 설명은 들었고 그거를 실제 그이 사주를 가지고 대회하고 푸는 게 아, 저는 이런 거한번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 그래서 내가 사주를 갖고 오래했잖아. 내가 풀을 보고. 뭐때문에 고민을 했가 들고 와고 알아야지 여기서 풀거는그 많은 걸 어떻게 풀거나 겠 내가 팔 가문에 궁금하면 이 사람은 왜이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하지 내 보고 하락하면 오 어디 란 말이야 천하에 이거를 얘가 들었을 때도 문제가 돼있을 때는, 음. 그설명화에서상소를 집할 고 풀어놓고 이 사람은, 저기 나오잖아. 10분 이렇게 재는 길, 업장 관련을 4분에서, 그 다음에 지금 고비 시기에서 기승 걸렸을 때, 이게 나오다 보면, 그게 지금 저렇 상소로 집할 서다 네. 나와 있는 거잖아. 네. 그 설명을 다 하셨어, 지금. 네. 네. 네. 네. 다 했는데, 자기가 전혀 못 알아. 지금 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정리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저것만 하자니까. 이거 봐봐. 이거 보자.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 9제, 2제, 7에 어떻게, 3이제. 그치? 그렇게. 이걸 자꾸 적으면뭐 해, 이거. 다 아는 거. 이거 자꾸 적으면뭐다 죽어 놨는데. 초딩이 아니고지. 아니, 봐봐.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 갈까. 어떤 문제가 <웃음> 내가, 내가 속터트리지 <속도> <웃음> 똑같은 <웃음>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해도 이거 똑같은 거야 <웃음> 자이 주기가 요래 있고 <웃음> 이 사람은 여기 있대 말이야 <웃음>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했다나 이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 여기서 했다가 그의 낮이라고 찍어붙잖아 <웃음> 네, 그냥 네, 아는 네. 거야 이거 이 갖고 낙이라고 찍었잖아 글쎄 <웃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시기 하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 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시기가, 이 사람은 삼자라고 했잖아. 그치? 이 삼자라고 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심사숙고형이라고 했잖아. 그럼이 사람은 어떻게? 해? 놀고, 넘어가고, 희들거리고, 이런 걸 좋아하게 해서, 응, 어, 그거 하겠지. 그래서 이걸 팔가문에 보게 되면 이것도 타로 가드 갖고 많이 할 거잖아. 이것이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치? 사 뭔지 모르는거도 인생의 짐 인생의 짐은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데 인생의 짐 이런 말을 갖다 우리 상담하는데 그거 하면 뭐하노? 그 함은 많어. 그 사람 인생 의 짐이 뭔지 업장이 뭔지 뭐안 아. 그 지 교수님이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인생의 짐만 들어가 있는데 거아 그렇게 공부를 지금 잠깐 아니요 짐에서 인생의 짐에서 풀이하고 있는 설명을 네. 많이 줬잖아그 설명을 내가 다그 설명을 나기억게안 담아 있는 거야 그 껍데기 제목만 아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런가 그래서 그 상대방에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면 뭐할 것이요 그그이 사람인데 업장을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만 그 말은 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그. 그래서 내가 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청기가 무슨 이야기할 거가 공부할 때는 내가 청기를 해가지고, 이 설명을 했잖아. 이 사람은 성질이 더러가고꼬꼬대갖고 지잘났다 하고, 그제 지잘났다고 하고, 이것을 또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람은 심지어 사람을, 사람을 어떻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때는 삼재가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왔는지, 이 시기에 와서 이 시기에 왔다 했잖아, 그제 그럼 앞으로 삼재가 눈앞에 와있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하라 말이야. 오래된 사람들은 삼자를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이요. 간단하게 해 있는 사람은 미리 처분하고 말아라는 거다. 이 시기가 넘길 때까지 삼자가 오르기 전까지 말아라는 거야. 그럼 금방 한 사람은 내년 가면 더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프리면 주고 빨리 파는 거야. 그게 벗어나는 거야. 그럼 저번에 어떻게 했나? 자, 이 양에 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미리 망해라고 했지. 들든지지요 그럼 왜 미리 망해를 했겠노 내가 내년, 후년년에 망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딸딸끌어 갖고 옆집 엄마 아버지막다 틀어갖고 다주라놓고 망해보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망해보라는 거다. 그럼 2년 전에 아 망할 것 같다 하게 되면 있는 돈이라도 남겨놓고 그때 망해보면 나머지 돈이 남아있잖아. 빚도 안지고 그러면 그 안진 빚갖고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할수 있는 거야. 자이 운명대기, 이 운명주기가 이렇해가지고. 자, 이 사람이, 이게 무조건 이 시기가 되면 올라갈 것 같아. 천만에다, 이 말이야. 이 시기에 망해뿐 사람들은 이 시기를 못 차고 가. 아, 그게 나이에 걸려. 나이는 그렇 당연히 사람마다 다 들으니까. 그럼 이 시기에 정리를 하고 온 사람과 망한 사람의 차이는 망한 사람은 기회 시기가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못 가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망해쁘라는 거다. 그 정지 차리 갖고 어? 정리를 한 사람은 이렇게 운을 차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이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는 미리미리 내가 얘기한. 가서는 도 있고 준비할 기간도 있는데 너무 받아치고 나면은 이미지 다그렇구나 그러면 이 평생 또한 주기를 넘기는 거야. 그렇게 그거는 내가 천천히 설명을 다 했잖아. 그걸 그럼 저거를 보면 나이 나이하고. 당연히 죽이고 사람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까 전 나이 하라는 게 이렇게 통글적으로 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나이가 몇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떤 문제 몇살때 나이 자 예를 들게 되면 서른 살때 아파트 문제 마흔 살때 아파트 문제 50살 때 아파트 문제가 다 다르다 똑같은 아파트 문제지만 은 나이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런데 공부좀 많을 기가 안할 기가 아이, 연습 좀 해오라 그래서 내가 말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시간 많이 오면서 내가 조금 풀어봐야돼 그럼 여기에 걸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팔가문이 문제다고 하게 되면 팔가문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설명을 적용하는 걸 설명해 줄거래 말이야 그럼 오가 문제라고 하면 오에 대해서는 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가는 길도 있고 내가 하는 업장의 그 작용법도 있고 우리가 오행에 역생도 있고 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 못했을 때는 내가 그 문제를 딱 풀어주는 거야 근데 난모르겠어카쿠람은딱 끝난 거야 우리 그거 할때몇 줄에 딱 10주 하자 10주 카쿠람 안에는 10주야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여기 중요한 거야 자 그렇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거, 우리가 상, 기 사람은 상면없어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오는데, 당신의 성격은 어떻고, 심사숙고형에서 고집도 많이 있고, 생각하는 것은 우유부단하고, 마음은 열려갖고, 순간적이고, 이거 하면 이 사람이 됐겠나? 저것도 헛소리 한다, 이 새끼. 사업하면 사업만 해. 자, 이 시기에, 당신이, 이때까지 쭉, 이거 모르잖아, 이 사람 오르면. 자, 쭉 해왔을 때는, 쭉 해왔을 때는 이 시기가 위험한 시기니까 아주 철감해 갖고 이 비상 대책을 수립해 갖고 잘 넘기라. 그렇게 그러니까 생긴 죄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처분을 해라. 가까이 해갖고 장사가 안될것 같으면 정리 접고이 시기는 지직을 했던지 하고 다시 다음 기회에 시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그럴까? 자, 팔을 한 이유는 뭐고 당신이 삼적에 걸려 있고 운도 안 좋고 이 잘못은 망조가 들었다. 그치? 10분에 망조는 뭐가? 10분에 우리가 망조가 들었을 때는 뭐가? 팔읍에 뭐 했나? 팔과 팔읍에. 씨. <웃음> <시>. 찾아보자. 찾아보자. <웃음> 문. 문이잖아, 문. 문. 그렇게 내가 아까지 얘기했잖아, 사람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람의 역여서 얘는 문제가 야기 시킨다고 했는게래 이거 문이라는 업장이래 이 말이야. 문요. 그럼. 문은 공부뭐 그런가. 그렇게 판단, 사고, 판단, 판단이 결정, 아, 어, 사고, 공부도 있지만, 그 판단에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세부지인 것은 판업을 풀어야 되겠지. 나는 왜 운명이 그럴까요? 이런 게 왔을 때는 이제 업을 푸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이럴 경우에는 이런 말. 그러면 저, 저 이렇게 불고 자꾸 어있노 이것이 십부이지 이것이 작으니까 이것이 대지 네. 보나 안 보나 안 뻔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불고, 어떻게?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부은 것은 기본이다. 말이야. 지가 다 그럼, 지가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지가 스스로 자, 찔랑찔랑하게 놓고, 포음 재고, 이래사가옷 입으라는 옷은 아니고, 어떻게 허풍적인 옷을 입는 거야? 저 옷이 옷보따리 했지? 맞아? 아, 청옷 보따리 옷보따리 했잖아. 옷보따리 있으면, 어디? 허풍의 옷을 입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역생이라고 그랬지, 역생. 그러면 어떻게 지 잘났다고 포 보험 재고 해사타고 어떻게 이놈이 미친놈인지 이놈이 거짓말인지 이놈이 사회꾼인지 구별을 못한 거야 ,이? 그래갖고 힘들어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파제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신세 조지는 거야 ,이? 자 누구말든 이래갖고 <웃음> 어? 사업하다가 다사 어떻게 찔락찔락 놀다 보게 되면 사람만 나갖고 신세 조지는 타입이다 ,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작용한다고 그랬지 이게 뭘까? 연의를 했지? 내가 쫄랑쫄랑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처음에 설명 안 했지만. 연애 걸려가지고, 쫄랑쫄랑 하니 놀다가, 이것은 어떻게? 망조 드는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 지가 만드는 거야. 이거 다, 우리가 큰 데서 작은 데로 바람이 분다 했잖아. 큰 데서 가는데, 그게 허나이 눈손바 기본만 알면 손바닥이 다 있는 거야. 이? 자, 그래서 우 죽고 나봐야 이것밖에 저럴 게 없어 우리는. 이제 자꾸 이게 들어오기 그럼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해야 돼. 자, 욕, 일단 여기까지 하고. 원장님이 중간 소통.